우산 스킨 한번 맞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, 어. 자, 두 개의 별이구요. 어 좋은데? 어, 아, 어. 아, 배터리 없구나. 또이 스킨의 좋은 점이, 풀차징이 되면은, 망토가 멈춘다고 하더라구요. 뭐, 저한테 필요 없긴 하지만. 한대데리고 갑시다 작곡가도 엄밀히 말하면 해독기기 때문에 어 근데 약간 나이 스킨 보면서 약간 생각을 했는데 그좀숨령님 영상 봤거든요 제가 근데 좀 무거운 것 같아 조금 약간 스킨이 커가지고 무거운 감이 없지 않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묻구요. 아직, 그, 뭐냐. 지금 숨냥 계신가? 숨냥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산 플러스, 아니, 두개의 플러스 우산 황합. 아, 너무 이쁘구. <웃음> 얻을 까라고요 알겠습니다. 꼭 얻길 바라겠습니다. 예, 파이팅. 뭐 어디 갔어? 자, 맥인이와 우리 어 우리 싹통 바가지 없는 카우보이가 <웃음> 같이 오네요. <웃음> 어디그 거냐? 졸로 안 가? 졸로 안 가? 졸로 안 가? 졸로 안 가면은 <웃음> 교회로 가지롱. 아, 교회로 가지롱. 아, 교회... 아. 아, 지금이니... 자,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평타 마무리. 네, 카우보이가 또변치했을 거기 때문에 카우보이부터 잡아요. <웃음> 오케이. 의자가 가깝기 때문에 안칠 수 있겠네요. 근데 해주고 구조물 뒤에 들어가면 카우 부위에 그 밧줄 게이지가 포함이 안 돼서 음, 무단하게 잡을 수 있고요. 메인부터 잡읍시다. 어우. 공포격아공포격 맞추고 싶은데. 공포격 어, 눈치, 눈치, 개 빨라야 돼. 눈치 백단이야. 응, 눈치 백단이야. 일로와라, 이 녀석들아! 아이고. 그럼, 맹인한테 때릴까요? 안 피운 요 잡아주고 음. 묶어주고 아, 아 근데 얘 서폰 셀때 이거 다 가리는 거 실화냐고 이거 아니 진짜로 이거 개입하네 이거 안보여 애들. <웃음> 애들 화면에 안보여 실화냐고 진짜로 뚝배기 너무 아파요. <웃음> 뭐 포기했는데? 포기를 하셨다고라 일로 오시겠나? 해독기 네개 컷으로 해주겠다. 어? 야, 근데 진짜 뭔가 심연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쁘대. 어. 지금 뽑냐고요? 먹고 싶은데 모르겠, 모르겠어 아직까지는. <웃음> 개막해 줍니다. 쏙. 마무리. <웃음>